좋아 어 쬐끔 났다 어 쬐끔 나아졌어 이제 Y를 눌러서 약타랑 역병무기를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상대 무기를 훔친다는 거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, 이렇게 훔치는 거지 야, 훔칠 수 있나? 어 당검도 되는구나 보이는 건다 되는 거 같아요 아우 아! 아우씨 <웃음> 와씨 무런데 근데 무조건 안 죽여도 약탈은 할수 있네요 와 찌르기 저거는 안되겠다 아이고 힘든 것 이게 근데 요것만 누른다고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어 근데 살짝 좀 뽕은 있긴 하네 뭐야? 그러면은 베타 버전은 미끼 상품이었음? 좀 괜찮아진 걸 수도? 또 달라져 보이네 아 이놈의 팔랑기 진짜 근데 어째 배경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죠? 내가 배경음악을 껐나요? 아! <웃음> 음... <웃음> 또 멀쩡히 살아있어 보면 이거 블러드본 초입부분 아닌가? <웃음> 블러드본도 이랬잖아. <웃음> 그 머리가 <웃음> 최대 레벨 25까지 능력치를 향상할 때마다 코로버스는 1점의 특성점 레벨 제한도 있네요. 왜 레벨 제한까지 도지 아우 어 뭐야? 튕겨내기가 안 되는데? 잠시만요. <웃음> 이거 튕겨내기를 안 하고 그냥 맞기만 하는 건가? 아 이런 거였어? 야 솔직히 이거 하지 그러면은 아 어쩐지 이게 왜안 되나 했다. 나 이거 안 하죠. 방어태세 안 하지. 왜 그래, 이게 이제, 이제 되네 이 게임 할만냐고할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데모는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본 게임이 진짜였어요 적을 직전에 적을 향해 비로 하면은 점프해서 중간이거 이걸 먼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열리게끔 해야지 이상합니다 진짜 게임 너무 좀 그런데? 불친절한데? 이거 직접 사람들이 찾아야 돼 이런거는 이렇게 그렇지 근데 해피만함 <웃음> 왜냐 기술을 아직 안 배웠거든 어? 근데 날개 깃털 있죠? 저 날리는거 자동충전인가봐요? 애들 쓰러트려가지고 올라가는게 또 아니네 음. 여기 있다는거는 보스전의 조짐이 느껴지는걸? 그래 이렇게해서 이렇게 그렇지 아이씨 어렵네 나 솔직히 막 눌렀어 나 솔직히 막 눌렀어 이렇게 해서 짜어 아, 멋있었다 똥맛은 있구만 아. 다크솔3 했을때도 창을 좀 어려워했었고 여기서도 어려워하네 진짜 아깝다 살짝 남았어 아 강하네 뭔보스보드 어렵냐 지아 와씨 어를만 했네 야 주는 재료봐 뭐..뭐야 이거 보스전인데? 갑자기? 핑겨내기 회피 중단 중단에 불과 궁을 극 실행한 의미입니다. 제가 다가오는데요. <웃음> 아니 어,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? 어어어어어어 아니 치겠다. <웃음> 와 아니 뭔진 몰라. 뭔진 모르지만 걍 맞음. 아. 하나둘 그렇지 하나둘 아아이 <웃음> 서커스단 입단하기 힘드네 다시 공고 내려갑니다 이력서 내려갑니다 아우 <웃음> 아 <웃음> 이게 뭐야 이게 <웃음> <그게> 뭐야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어? 안 되겠군. 좀더 수련을 하고 오리라. 아, 여기 면적 커트라인이 높네. <웃음> 힘을 기르고 오겠다. <웃음> 와! 야 방법을 찾았다 등록글 쓰기 전에 죽인다 그거 <웃음> 이해가 있구만 암 아이고 힘들다 나 드는 생각인데요 한국인 특 텍스트 안 읽음 나만 그런거 아니죠? 아, 한국인 특이라고 해야되나? 그냥 본능에 이끌려가 어? 쌍검이다 와 아이고 잠깐만 아니 안 멈춰요 쌍검쓰는데 야 이거 역병무기도 좀잘 자라야겠다 됐다 아. 아니 아 이게 아니었어? 네. 아, 예. 여기서 흡정을 <웃음> 아이고 씨. 음, 이번엔 박진 무슨 그 냄새가 나는 죽어라 이야 어, 튜리얼개 아닌가요? 맞네. 어, 연출 좀 구렸어, 아까. <웃음> 이이패시 있겠죠? 하아 어. 와, 못안 돼요. 해피가 힘들어 많이. 아, 아이고씨. 어, 자기 자신인가? 와. 어이구 씨아 <웃음>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<웃음> 내가 사용했던 것들 아닌가? 우후 아 뭐야 어? <목소� <veces> <목소�시고> 근데 이대로 끝이야? 아 근데 진짜 엔딩인가?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생각보다 이런 비슷한 값을 내도 게임 값이 그 값어치를 못한 게임들이 인근 많습니다 진짜. 근데 이 가격대에 비해서 어? 좀 괜찮은데? 음딱그 정도. 뭔가 그 이제 처형 모션이나 그런 거 나왔을 때다 다르잖아요 처형 모션 보면은. 이제 물론 주인공 애초에 칼이 이제 쌍검 이제 단도랑 이제 한손검이다 보니까. 저는 처형모션도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, 특정 이제 애들을 잡을 때마다 처형모션도 좀 다르게 넣어 주다 보니까 좀 색깔 났고 특히나 이제 중간중간에 슬로우 모션 넣어 주니까 좀 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멋있고 멋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값은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추천을 해준다 하면은,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딱그 정도입니다, 저는. 특히나, 저는 세키로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거든요. 세키로 잘하진 못하는데, 세키로보다 이제 패링하는 게좀 널널한 것 같아요. 좀 해보니까. 특히나 이제 패링을 이제 늘려주는 이제 특성도 있다 보니까, 그것을 살려서 하면은, 좀, 세키로를 입문하기 전에, 이제 티메시아를 하는 게 어떠나,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